아니 얘 자꾸 브이로그를 찍으라고 하시는거야 또 윙크하려고 자기어 <웃음> 어, 너무 옷을 <웃음> 안 뜨고 있는데? 음, 좀 깜빡했던 게느는것 뿐이야 피곤하신가요? 아니요 졸리신가요? 와. 니요 서비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입니다 아, 저쉴 팀이 없네. 맞았어. 이런 다니는 반대편 에있어 반대편 반대편 어 반대편 없어. 어 반대편 없어. 어어이어 귀여워. 조명, 영상, 음향.